야, 니한테 힐좀 느껴줄까? 드레싱 여러 개 있다. 드레싱 나중에 줘. 어. 거기 털었다. 털었다. 거긴 방금 털었다. 여기 잘 보면 그 가스통 어, 이, 이런 이 망치는 필요하다, 이 망치. 이, 이 TV도 방금 가져가자. 방금 거저 TV도 갖고 싶은데. 에이스 캡, 나이스. 야, 발밑에 발밑에 뭐 없는데? 어... 나이프 있었는데? 어, 내가 쏘었다이차 어... 많은데 병신들밖에 없냐 야, 불 보고 존나 보려 온다 뚝배기 뚝배기 뚝배배 야, 그거 키지마 그냥 있는. 키는 건 많아도 안 된다. 응. 야, 예, 얘는 켜야 될것 같다. 설마 그 놈이다. 내 멀쩡한 차 하나야. 나는 왜 자꾸 죽냐. 죽었음? 안 죽었네. 출혈이가 설마. 응. 드레싱, 드레싱 받지 아까. <웃음> 드레싱 쓰면 바로 사는데. 괜찮다. 괜찮기는 어딨는데도 이제 또 죽었다 죽었냐 결국 그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럼 밝기를 올려라 일단은 응. 어디서 죽었냐 응? 야, 앞에 안 보이는데 불좀 켜줄 수있나내템맞 응. 지금 안들고 있는데 <웃음> 진짜 진짜 저를 들어야 안어 불어 어디 냐 전등소원 니가 어딨냐? 니 아, 네 보이는데 따라가면 되지. 어, 뭐 찾았다, 야. 내 템. 오, 90%짜리 주스 좋았다. 뭐... 야, 저기, 공동묘지가 있다. 아, 야, 이거 죽는다. 묘지인가? 밭인가? 묘지는? 묘지다. 어, 뭐 없다. 가자, 여기 니, 네, 니네 무덤도 있나, 여기? 내 <웃음> 네 무덤. 난, 그거. 야, 슬슬 날이 밝는다. 응. 응, 언더. 와, 아, 해머. 리싱 스페이스 59 어디서 바스락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옆저옆 yep, 쎄쎄 yep. 어. 날이 밝는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왜 씨발 뭐야 언제 왔어 소리 없이 나오는 거 보니까 저건 스폰 된 놈인데 날 밝았다고 바로 스폰 내냐 저거 알잖아 야, 기어다니놈 있다. 아, 왈왈이 있다. 뽀삐다, 뽀삐. 포피. 야, 니네 뒤에 뽀삐 있다. 잘 도망가. 야, 니네 뒤에 또 뽀삐 있다니까. 내가 억울 그로 끌게. 야, 야, 뒤에. <웃음> 이런 씨발 아, 군부대 먼저 가야 할것 같다, 아무래도. <웃음> 무기인 탄약이 없으니까 도저히 쓸수가 없네. 오야 왜 쫓아와, 아직도? 됐다. 흐었다 여명이 밝았다. 조금 더, 더다 털어봤나? 아니, 다못 털었다, 여기. 뭐가 또 오는데? 어, 기어온다. 기어와요, 니아르코상. 아야. 뚱땡뚱땡 아 역시 오버킬 하나라도 있는가하고 없는거 나 많이 차이나지 근데 오버킬 이전에 안 굶어줄게 해야한다 응. <웃음> 서바이벌 <웃음> 서바이벌을 올립시다 나무를? 나무 아니면 나무를 캐지아 민간 탄약은 많이 얻었는데 민간 탄약을 지는 총이 안보여 도저히 에이, 택시 멀쩡하네. 택시, 마셔라. 아, 택시. 마셔라, 마셔라. 뭐 어? 왜, 왜, 아, 안 되냐. 아, 이것도 마크다, 그냥. 이름 게임을 해줄게. 마셔라, 마셔라, 마셔라. 아 진짜 쓴모없는 도끼하고 갈아버리고싶다 용량만 먹는다 당장 먹을거부터 먹어야하는데 뭘 먹을까요? 아... 100%짜리 포테이토를 있다든 생명을 연장합니다 아.. 음료가 부족하군요 55%짜리 물 한잔 마십니다 음, 왜 이래 어둡냐 근데 밝아졌는데 이제 이 정도면 많이 어, 아, 많이 밝아지고 배 올라가 어, 이게 많이 밝아졌다 풀이다 풀 마실래 아니 풀 먹으면 환각 증세 일어나더라어 배는 차냐 도대체 <웃음> 그건 모르겠다 배가 차긴 차나 싶다 여기. 풀 목공풀 먹을게 필요한데 안뜬다 저기 먹을게 있어야 안돼 어 산성이다 계란 산성 뚝배기 깨러 간다 67% 초코바 산성 뚝배기 깨러 간다 초코 옥수수는 그걸로 해야겠다 근데 여기 좋은 차 있네 여기 로드스터 있네 존나 빠른 거 존나 빠른 차 게다가 연료도 3 1나 있다 난 열심히 자전거 굴릴게 려 26포 토마토 25포 토마토 많이야 그럼 갈자 49포다 아시게못 먹는다 여기 매 보면 트럭같이 생긴빨간차 있거든 인승 저 어... 드릴게 빠르다 빠르나 응. 아 망치밖에 없노 어 100%다 30% 안버버리고 망치밖에 없지만 100% 100% 만0 0 1 0를 양산한 다음 버터플라이 나이프를 꽂혀주고. 아이고, 누구의 뚝배기든 깰수 있을 것 같은 이 든든한 친구는 딴대로 옮겨주고. 내가 지금 많은 이들을 KO 시켰다. 그거 나를 시켰다 아 근데 먹을 것좀 나와주면 좋겠는데 나 방금 나왔다 혹시 목마르나? 목마른 것보다 배가 더 고프다니 아나 59% 초코바 있고 100% 음료수 있다 80% 주스 찾았다 나이스. 야 이거 바퀴 없는 차는 폐차 시켜도 되냐? 어 바퀴 없는 거는 밖에도 되는 거 택시 조가 바퀴 다려야 여기 있는 산성 좀비 좀 없애줄래? 어디 있는데? 그냥 뒤로 들어가서 뚝배기 깨지 왜? 래도 위험하다 이거 아니 그냥 정면을 개돌아 댄다 음.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어 많이 죽었다 저 애한테 옛날에 응 음, 나도 많이 죽긴 했는데 <웃음> 잠깐만 그산성이 없는데 식당 안에 식당? 피자? 오케이, 오케이. 여기거든 여기. 지금 안 보이거든 여기 다이너라 돼있는데 핑크색 건물 안에 산성 하나 있는데 네가 깨는 게더 나을 것 같다 아 저기 있네 산성은 조용히 들어가서 뚝배기 하나 깨줘야거든 근데 안에 딴 놈이 같이 있으니까 저건 뒷문으로 들어가서 쓸 것인데 콜라 챙길게 야안 보이는 놈 있다 여기 안 보이는 놈 이런 거들어좋 들어와서 어왔고 삼성새기 뚝배기 반영이 어딘지 모르겠네 좋았어 삼성 뚝배기 깨러 갑니다 아니이어서요 삼성씨 야 가게 안쪽에 봐봐 왜 <웃음> 뚝배기 깰꺼가 어아 그게 깨지네 어, 짱끝 <웃음> 깼다 <웃음> 야 이거 챙겨라 43포지만 네가챙겨라 용량없잖아 먹자 그냥. 먹을 수 있는 거에 용량이 별로 안... 어? 야, 프라이팬 있다. 생길까? <웃음> 그러니까. 72%? 퍼. 아, 네. 파라솔 버릴까, 이거? 심고심없라 파라솔. 작물류는 <웃음> 50% 퍼 내려가서 열매로 만든 씨앗으로 만들면 되는데. 과자류는 뭐, 내려가 있으면 먹지도 못하고. 우리 여기서 좀 지내다 가까 아니면 딴 데로 옮길까? 좀 지내려면, 그거 하려고, 나 심, 그거 좀 심으려고. 지금, 여기서 조금 지내자. 그, 어디다 씨앗 심어 놓을게. 어, 씨앗은, 어디다 심을까? 놀이터에 심자. 놀이, 야, 그건, 살아나온다, 여기는종이 나온다, 얘가. 카페 옆에. 카페도 있었네 이게 꽤나 크 그건 여기 가게가 1 0분 정도 따로 있으니까 여기서 몇지어야 되겠다 스폰 상태보고 여기서 뭐 음식도 들을 수 있으니까 괜찮네 식물 좀 심을게 어.. 어깜짝이야 반갑다 반갑다 반갑다 뚜페이 3대 치니까 깨진다 기어다니는 시자 기어다니는 시세 3대 치니까 깨진다 오 100퍼짜리 콜라캔 50퍼짜리 토코버 51퍼짜리 콜라캔 괜찮아요 오 64퍼짜리 풍조림 좋았다 야여기는좀지내야되겠다음식이좀 풍부하네 비교적으로 이거 이거 작물은 내가 다 심어 놓을게 어, 그리고 여기 옷 가게 있나 혹시? 음, 모르겠어 가게는 아, 없지. 세탁 점 같은 건 있는 것 같은데. 어, 야, 페인트볼, 페인트 볼, 페인트 건총이다. 어, 그거 챙겨 놔라 아, 야, 여기, 여기 녹색깔 지붕 있다, 얘가 응. 음. 여기가 그거네 시앗점이네 비료도 있다, 무료 야, 여기 시야 하고 비료 있다. 뭐지, 이건 또. 뭐 어, 토마토 씨앗이다. 아, 공간이었다고? 이런 미친놈들이. 토마토 씨앗. 좀 이따 챙겨갈게. 비료도 있다, 여기. 무료. 토마토 씨앗 하나는 챙겼는데. 곧. 그... 비료도못 챙기겠다. 비료? 응. 음. 오케이. 그거씨앗타고그거 나서. 아, 보타니스 여기 그건데. 이거, 파는 데네. 그거, 씨앗, 꽃, 네. 꽃집 같은 건데. 뭐라 해야, 뭐라 해야 되더라. 씨앗 한다, 여기는. 그래서 어디 심었는데? 저기, 단풍 나온 밑에. 아, 여기 있네. 내가 키워놓게 책임지고. 나는 씨앗 좀더 만들어야, 씨앗을 만들어야 겠다. 만들어서 여기다 다 심어라 어.. 지금 심고있다 이게 야 아까 비료 하나 얻었다 애가 응다 쓰자 그것도 하나있다 딱 어, 근데 이거 당장 내가 배가 고프거든 근데. <웃음> 그 화분 만들 수 있어가지고 비료로 화분? 아 그럼 놔두자 화분은 쓸모 뭐 많다 놓는들은 기왕이면 빨리빨리 하면 좋겠다고 좋은 게 치즈 있다 여기 안에 1 8퍼1 6퍼1 7 4 나이스 굿. 야, 치즈는 나중에 모닥불 만들 음그요리해서 써먹으면 된다 음 기는 놈이다 기는 놈도아라됐다 어. 대가리를 부숴놨다 풀은 버리자 야 계란이 골았는데 어떻게 해야되냐 계란이 골아 골문 계란 있다 나왜 그런게 있냐 28%다 아, 근데, 나, 뭐, 보니까, 도구 두 개를 합칠 수 있는데. 뭐지? 어, 연막탄으로는, 좀비 어그로 끌수 있는 걸로 아 연막탄. 응. 어. 화분 하나 만들까? 쿠킹, 어, 어, 왈월이다. 뚝배기! 흐, <웃음> 늦었다. 캐럿, 씨앗서 만들 수 있다. 캐럿, 인성이다. 나무, 응. 어, 100%짜리 음료수, 나이스. 여기서 있으면 좀 연명할 수 있겠다. 조금 오래 그거 만들게요. 화분 만들게요. 그냥 화분 만들면은 어디좀 있는 거. 오하마 수리할 수 있네 토치 있으면, 토치가 꼭 있어야 하는 아, 경우도 종종 있긴 한데 철판만 있으면 된다 음, 그런 경우도 있다 이거 야저 식료품 좀 털어봐라 좀 있다가 저기에 또 음료 같은 거 있을 수도 있다 오케이 화분 만들었어 일단 어 투명이다 야 투명 걸어온다 튀어라 응 음. 투명 그냥 사거리 까지 간다 뒤에서 암살해야 한다 야 뭐한대 어울끌었다 됐다 어. 자 다시 양조장을 털러 갑니다 그 전에 물좀 마시고 카페. 아이고 뭐 마시는 거페 프라이팬 49% <웃음> 프라이팬 나 배그에.. 배그에선 없는 밀리터리 프라이팬 있다 뚝배기 뚝배기 뚝배기 뚝배기 페인트볼 총 죽을게 그냥 왜 쓰고 싶나 나중에 응. 기는 새끼다 어? 여기 많다. 야야 안 보이는 것도 했고. 있다. 그래 기능식 인지 요리산데 오늘은 뚝배기 요리사 농심 뚝배기 티야 단성 여기 위험해. 산성? 야 그치. 산성을 왜 건드려? 어 투명도 있다씨 봐.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작게라. 도망가고 일단 있지 짝배라 일단. 일단 저 멀리 도망갈게 투명색인 요리사데 어디서 끌어왔냐 이거를 아 그거 1 6품 털다보니까 난 저거 인 생겼더라 투명은 그거 하고 저 산성을 최대한 멀리 유배 보낼게 내가 아예 나 내가 조직거든 총으로 그냥 쏴보라 아니다. 그냥, 이렇게, 후방으로 돌아가서가 실패했다. 오, 씨발. 다행히, 화염이 안 나서 다행이다. 화염 나오면 뚜이못 깬다. 저거 진짜 총 있어야 한다. 음. 일단은 산성은 쪼졌다. 뱉고, 뱉고. 대신 내 목숨이 간당간당하고 뭐. 배가 고파서 간당간당하다, 씨발. 잠깐만. 좋은 게 있나? 23%. 야, 100% 주스라도 줄까? 주스 말고 100억 다니까 음료는 나도 몇개 있다. 그거, 없다. 다 40%대다. 작물이 빨리 자라기 기대해봅시다. 이런... 기대하 그래, 화분은 만들어놨다. 그리고 식용품 좀더싹 틀어야 하고, 다시. 어, 아, 식당 털고 있잖아. 뭐, 없네. 난 식용품 좀 털러간다. 자판기에서 그거 하면 내 음료수 개 뽑을 수 있는데 어 여기 있네 중료품 좀 맞네 자판기는 전기통에 한다 이거 우유 상한 거상 콜라 100% 사이다 100% 목공풀왜 있냐 여기 씨바 긴 새끼가 왜 오냐 어? 긴 새끼가 왜 여기 있어 어디 있는데 피자집에서 튀어나와 있네 뭐야 저거 죽여 안 죽였다. 뭐야, 다 털었나, 그지? 어. 근데, 먹을 건 없더라. 우유가, 썩, 썩은 우유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일단 챙겨놓을게. 아, 요리, 야, 오케이, 오케이. 내가 죽일게, 그냥. 마음에 들까? 가정... 아, 털면 은 뭐든 나오려나? 날 박을 때좀큰 집을 털어야 한다. 임종시켰다 오 나이스 80% 35% 밀가루 반 14%에도 14%에도 말이네 그건 버려야 된다 상했다 좀 심하게 상했다 75%라고 도끼가 28%니까 버리고 75% 리 챙기자 백0 0짜리다 큰집이 통째로 아무것도 없어 어메이징이네 어부의 집 털려고 하니까 왈바리가 3마리나 몰려있는 여기? 아니 저 밑에 죽일까? 죽일 꼬맹 죽어도 상관없는데 왈왈이가 셋이나 있다고 했구만 뭐더 오른쪽에 있긴 한데 왈왈이들은 오빠나 임종 왜 그래, 낚시 대만 있어도 낚시할 수 있는데 업보 어, 뭐 하나 인종 시켰어야 이거 뭐지? 일로 와봐. 이거 뭐야? 설치 되는 거잖아 이거야? 모르겠더라고. 죄 쓰는 거더라. 저게 뭐지? 아 여기 왈바리가 세명 있네 이 부두 거에. 어. 근데 이저 멀쩡하게 이쪽 보행하는 저놈 부수지가. 그다음에 칼. 난 현재 그쪽에 없다는 걸 알아둬라. 안다. 탐 나왔다. 다음 필요 없다 근데 내거 죽이면 그거 나올 것 같아서 뭐.. 때. 아 이게 뭐하는 거지? 감정 같은 건가? 가정집을 접시다 어부가 왜.. 저기 뭐냐 오 100% 어부를... 빵 주었다 야오 니크로고니 네 죽을... 허기하고 얼만데? 허기 72, 70 부럽다. 나는 24, 27 <웃음> 죽게. 기다리봐. 좀비한테 배이 깨지 준비는 됐다. 어. 저 푸른 소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아니, 진짜 와, what the fuck! 불, 시발, 꺼져! 총을 살라뭐 불만큼은 답도 없다. 꺼져라, 제발. 꺼지라고. 안 그래도, 시발, 배고픈데. 사건 줄까? 돼? 안 돼. 야 그러니까. 아니. 아니, 건은 문제야, 안 돼. 활할 거야. 돼 내가 사건 들고 있다. 활이 있어야 안 돼. 데 활이 안뜨게까 계속. 야, 활 만들 수 있지 않나? 밧줄하고, 없어가지고. 그런가? 그러니까, 밧줄이 없다. 일단은 화염뚝배기면 깬다 뭐 드레싱 하나 있으니까 괜찮겠지? 화상 입는다 괜찮다 출혈 떠도 드레싱 있으니까 살수 있다 한 번은 한두 번 산다 드레싱으로 극복했다 옥수수 100%인 것 같은데 아 맞다 빵 오. 먹을래 빵또빵 또, 또빵 내릴게 여기. 와, 이 한다. 드롭해야 되는데. 야, 자, 빵. 니디에 야, 저. 니 뒤에. 보이니 이거 물어. 어, 어딨는데? 길 좋은 빵, 밑에. 밑에. 안, 안 보이는데? 요거 바닥이 없다, 지금. 다시 덜굴까 어. 여기. 어, 찾았다. 네가 밟고 있었다, 말로 그래서 어... 안 보인가? 그런... 어야 양배추 있다 여기 <웃음> 양배추 1 6포짜리다는데어 그거 갈아라 양 상추 상 아이가 레터스 아 맞다 레터스다 상추 갈아라 씨로 만들어 왈왈이 있고 100% 프라이팬이 있다 왈? 왈왈 왈? 왈, 왈. 왈. 왈왈이의 머리를 갈아버릴게 내가 음, 진. 갈았다 와 기는 것도 있고 난리 났다 와 불도 있다 멀리 멀리 도망갈게 나 불은 그냥 드레싱 들고 있는 사람이 뚝배기 깨는거 걸. <웃음> 응. 어 톱이다 야톱 주었다 줄까 무슨 톱인데 그톱 아. 그, 제작할 때 쓰는 톱. 잠깐만, 난몇 퍼지? 47%다. 내 톱. 니도 음, 톱 있었나? 응. 음. 아, 샷건 니가 쪼아놨네. 어, 내가 먹어갔다, 그거. 다행이다. 나 잃어버린 줄 알았다, 방금. 근데 그게 근육물품이 없으니까 도저히 쓸 수가 없다. 그렇다고 공간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음. 그리고 애초에 대저티글이라고 해도, 무말가지고는 어떻게 안된다 그렇지. 야 그리고 옷같은거 주워가지고 계속 붕대말고 대신 만드세 옷? 아 오케이 어. 근데 안주워져서 문되지 짐을 어디다 풀어놓을까 그냥 짐을 하나 짓자 여기 눈치에 야 투명아 짚기가 좀 까다롭다 근데 아 기둥새끼 좀 꺼졌다 아시기는 새끼 이거는 도대체 공업을 몇 번을 하게 만드는거야? 당근이다 캐럿 캐럿 쿠킹 하나 올렸다 뭐... 모닥불 만들래? 어 만들자 뚝배기 2랬고 만들었다 나무가 다시 자랐어요 나무가 자랐어요. 콜라 나무가. 와, 목사 새끼들. 남겨둔게없는맛있게 하나도 없어. 먹을 거는, 마실 거는 있을 줄 알았는데. 만들었어, 캠프바이어밥 있는데나 만들게. 어. 아 편안하다. 아 안심된다. 응. 아자 씨앗을 또 심어 봅시다. 뭐 어, 비료 하나 더 나왔다. 나는 지금 밧줄이 있어서 비료 만들 수있다 비료 만들어. 아니면 화를 만들까? 카펫 만들자. 아니, 그거 처리하려면 활 필요가 없멍이다 어? 뭐 이상한 총 주웠다. 무슨 총인데? 갖고 와봐봐. 잠깐만, 좀비 몇 명만 이동시키고, 이거 어딨는데? 죄. 이 뒤에 어? 카페디에. 카페디, 아, 죠. 너도 죽었다. 민간 탄약이면 좋겠다. 한 보자는데 인간인 것 같다 <웃음> 어이씨 또 있네 됐다 또 죽였다 근데 나 피가 36퍼다 차고 니그거 있는데 그, 그, 왔다 두께이, 다시 왔다 총이 어디 있지? 잠깐만 총재장전 되는지 한번 보게 아 니가 가지고 있었네 뭐. 응. 응? 아니다 아, 군용인 것 같은데 두 발짜리 인데두발 남아 있는데 이름 뭔데 이름? 루저 아 루저 그거다 민간일걸? 줘봐봐 가져라 총다 이해라 민간? 민간인가? 난분기가 좋다 아마 민간인걸 알고 있는데 아씨 뭐야 민간 맞는거 같은데? 맞나? 보자 야 좀비 패는게 낫다 그냥 진짜 어 민간이다. 근데 이거 누구는들로인 걸로 알고있어. 호크운드나뭐 에이스 좀 나오지. 야, 맞아 에이스가 괜찮은데. 민간은 에이스하고 호크운드가 짱이다. 일단 루가 작동은 준비됐다. 야 73번 캔디바 있다. 오.. 어, 괜찮네. 이모라고 준비해놓는거다. 오케이. 이제 아, 음, 예, 음, 페인트 볼좀쓸쓸수 쓸수 있다. 아, 드디어 그, 그 찾았나. 응. 18발. 야, 이제 불이나 산성 있으면 얘기해라. 누구로 싸워야 이 총알 박스 하나 가지래내꺼 거. 1 1발이데 뭐. 나도 지금 공간 없다, 지금. 내려 놓을까? 아 내려 놓으면 사라진다, 이거. 일단은 잡재료 뭐 테이프 같은 잡재료는 거기나도 내려 둬야겠다. 테이프 같은 게굉 굉장히 공간 먹. 많이 좋아서 그런가. 어, 가방. 가방? 녹색깔 가방 65퍼. 가방 안 들고 있었나? 아, 있었다. 검은 거 있다. 테이프같은 잡지로를 버려놔야겠 뭐야 테이프가 하나밖에 없어? 오브... 일단은 먹을 것도 먹어보고 오브에이 어? 화사, 화살 나왔다 오활활 활 활, 나와야지 활아활 아, 활 나왔다 활오 개꿀 갖고 온나 근데 문제는 내구도가 안좋은 숫자다 아... 그럼 한두 발 정도 쓰면은 깨진다. 괜찮다. <웃음> 내구도가 부정하다. 어쩔 수 없다. 그냥 써아있단 음식 좀 먹을게 몇 개는. 근데 어떻게 챙겨오지 저걸. 칼을 넣어두고. 내가 그쪽 할까? 그러네 면 음, 챙길 수 있겠다 야 음... 다행이네 이 부정한 물건을 챙길 수 있겠다 챙겼다 똑뚝이 화살하고 줄테이크아내쓸까 그냥 이 가지를 내 이거 은근히 딜이 안 좋네 스위스 칼심프파이로온 뒤집고 다 뒤져서 갈게 민간 탄약이 좀.. 야니 민간 네 탄약 탄약이.. 민간 탄약이.. 탄약이... 음. 그러 이거 좀 써야겠다 <웃음> 누거를 써야지 뭐 민간 탄약이 박스를 좀 쓰지 하나씩 어그로 끌어서 죽일게 저멍멍이 죽였어 우와 산성이 왔네 어? 헤드샷 했다 와씨 잠만 왈왈이도 오네? 이건 좀 아니잖아 왈왈이 죽였는데 뭐 없다 야활 좋다 근데 활은 좋다 원래 원래 활이 최고성입니까 한 주다 한주 있을래? 어.. 지금 요거를 쓰고 있는데 별로가. 아, 어, 별로, 딜이 생각보다 그렇게 기대한 수준으로 나오지 않다, 역난 그래도 근접이 재밌다. 어, 위험하지만. 상추다. 어. 야, 기는 새끼가 멀쩡한 차 하나 터트렸다. 진짜. 어. 죽여라. 사형이. 다 카페 앞에 있던 거, 카페 앞에 있던 거 터트렸다. <웃음> 야, 야, 야, 이거 활이 좋은 게 애들 너무 잘 잡는다. 근데 어, 내구도가 너무 빨리 나 하여, 그리고 화살도 괜찮고 엄청 좋다 원래 근데 내구도가 너무 빨리 나는다 그건 어쩔 수 없대 문제점 어 깜짝이야 나 페인트볼 총이나 쓸게 4 9퍼 치즈 2 7퍼 상추 야 일단 토마토를 먼저 급성장시킬게 버터플라이 나이프하고 루거드라고 비슷비슷한 것 같다 아무래도 얘다 주먹으로 그냥 잡는다 일반 좀비 그건 나도 된다 대기 아니 축방으로 그냥 잡는다 가만히 서 있어도 니그 딜을 얼마나 올렸길래 그럼 거의 많이 올렸다 나도 이제 난 이제 딜3 레벨 야, 슬슬 해지려고 한다. 그래? 어, 그렇네. 잠깐만, 나 동전이 왜 있냐, 근데? 있을 수도 있지. <웃음> 동전 버릴게요. 어, 동전을 쓰려면, 군용 탄약이 있어야 한데, 군용 탄약 따위는 보이지도 않고. 89% 감자칩 들고 오게 오, 좋은 게있 근데, 우리 슬슬 대도시 가가지고 약을 얻어야 하지 않을까. 아무리 안쳐맞았다고 해도. 요 농작물만 다 키우고 가자그러죠저 로드스터랑 자전거 타고 다니면 되겠지. 그렇겠지, 아마도. 아, 너는, 너는 아까우니까 죽빵이다 야 근데 전기톱 그래 많이 쓰는데 85에서 59%밖에 안됐다 어야그 전기톱있다 아이가 그거 수리할 때 토치 필요하나? 모르겠다 에, 에너지 공급해야 될거라마 아닐건데 그건 내구도다 아이가 혹시 전기계지도 따로 있나? 그런가? 어 전기계지 따로 없을건데 차량에도 달라붙어있는데 계란 버릴까 이거? 계란 몇퍼인데? 28퍼 그럼 요리 못하니까 버려 대신 페인트건 탄창을 주도 갈게 잠깐만 <웃음> 뭐 카페가 어디있더라 카페로 오세요? 는 86번에 있습니까 어, 두 가리 억으로 끌렸다. 어, 봤다. 보고 있다. 주빵이다. 바로 주빵 먹여줄게. 야. 왜? 아씨, 딴거들고 있는데 무게 아니라. 내가 억로할게 야, 이거 더시디 이거. 일로 온나 일로 온나 아, <웃음> 뭔데? 죽였다. 니 체력 다 까지 않았나? 괜찮다. 먹을 거 많다. 요, 이거 있다 이거. 음. 이거 좀비가 밟으면은 데미지 준다. 아. 근데 일회용일걸? 더시다. 나쁘지 않네 그거 있는 게다. 회수해서 가져가야 된다. 두 칸밖에 안 먹는다. 울타리 이거 니가찍까 이제. 어? 비료 하나 뿌릴까? 상관없는데 와 루거 처음 내고도 얼마였지? 야 근데 토마토가 오는 어, 거냐? 토마토가 그랬어. <웃음> 아마, 진한 녹색깔 짧은 막대 있는 거일걸? 요거뭐볼까요 몰라, 일단 해보자. 하베스트. 어? 뭐야? 응? 음? F 누른 거 맞지, 그거? 응. 음. 근데 그렇게 되나? 우리 그냥 옮길래. 씨앗 다, 챙기고 옮길까? 그거 부수면 씨앗도 안 나오지 않나? 씨앗은 나온다 아 그런가? 오 깜짝이야 이활 가지라 이거 어 기다려봐 하나 뚝대기 게나 근데 화살이 없다 나는 화살도 나중에 떨궈줄게 야 그러면은 이거 쓸래? 뭐? 이거 군용 탄환 쓰는 군용 탄환 쓰는 저거 쓸래? 작군. 근데 페인트 볼총은 어차피 저저 동네가 나오니까 야 탄약만 챙겨놓을게 활 내가 챙겨놓으 어, 본체는 그냥 버리든가 해라 어, 이거 내가 챙겨놓을게 공간이 없다 이거 그냥 여기다 놔놓 고가까이 식물 얘들 네 놔두고 가서 응. 다음에 오면 다 성장해 있겠지 그럼 응. 애초에, 뭐, 여기도, 저기도 정착할 때는 아니니까, 아직. 응. 음. 저기서 자전거 들고 올게, 나. 이제 택시 타라. 야, 우산 이거 설치 안 되네. 갖다 버려야겠다. 버릴뿌라. 개인신갈 들고 있어. 야, 이거 샷건 한 번만 써봐도 되나? 아, 내네 발밖에 없다. 군용, 군용 갈 때까지 참아라. 오케이. 오케이. 왈왈이다. 이기려고. 야 근데 화 화를 안넣 화살을 줘야지 지금 화를 쓰지 아 맞네 응? 왔다 화살 낼래 뭐 하나만 나, 그냥 가버리면 아 나보고 자전거 챙겨온다 했다 아이가 어. 자전거 니저 택시 타고 가라 저 택시 그거만 들어 아유 누가 상태가 변신 쓰기가 좀그런 음. 버리라거나 좀 호크 온운드나 에이스 좀 쓰지 제발 아